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들에게 <scaraces> 네, 오늘은 평행대도 많이 와주셔서기고이리고그희 선수들도 승리에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자또여러분 질문을 들좀 조합을 해봤는데요 말하네요. 어 일단 월요일날 뭐하이질문하시는분들 굉장히 많으요 야구 경가는 월요일날 뭐나요 평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대에서피거나 지인들 대에서 숙사를 하거나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똑같은 알겠죠? 요즘에 박박수 정장되는데요 자 지금 <목소리> 오늘 정말 멋진 꿈을 골라주시면서 호감이 4연승을 이어질 수 있게 해보습니다자 오늘 결정지 어떤 결사가가있었다 어떤 가구가 대해서 하십니다 경기에당가은 일반 단상도 네. 한판사도 있고 네. 오늘 가까 네. 그, 이제 후반기에서 네. 너무 비타드로 잘 맞았겠네 네. 네. 오늘도 뭐 도움이 없는데 이여경 너무 비워것같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윤종 네. 선수의 자기 가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해팀이 이어가고 있는 것같습니다그 지금부터 우리 윤종 선수의 사장님을 보내 평평해 드가시 Is that okay? s that o k a